지금 저는 이제 밖에 팬분들을 만나러 가는데요. 팬분들이 밖에서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런 이벤트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약간 설레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아예 무조건 성공이지. 못 알아볼 것 같은데? 저희가 이런 적이 아예 없으니까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? r e a d y o Kat? 추운데 기다린 걸 제가 이렇게 실감하니까 또 느낌이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고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유지해 주시더라고요. 끝나 고서도 진짜 매너 있고 같이 진짜 즐기는 느낌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또 해보고 싶은. 되게 어안이 봉봉해요. 이렇게. 하는 거 나와, 밖에서. 아이, 너무 저도 이런 거 처음이어서 제가 안무를 틀렸어요. 하단. 내가 당황해서 안무를 조금 틀렸네. 모자가 벗겨져가지고. 어, 어땠어? 재밌었어? 응, 진짜 재밌더라. 뭐 했어? 랜덤 플레이 댄스 하고 있더라고. 난 박수 딱나가 그래, 내가 나갔 나갔어? 그때더니 뭐, 이거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. 아, 너다 가리고 나간 거 아니야? 응. 그때 그랬더니... 그 다음에 열었어? 하면서 열었어 이제... 난리 났어? 저도 한 번씩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 저 무서워요 랜덤 <웃음> 플레이 하면 내가 안무 틀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면 은더가려야될것 같아요 인형 타월 잡던 게 <웃음> 일단 만나요 여러분 에너지 충전 <웃음>